보다 보면 네네. 자기가 해야 할것도 우리 우리 애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 하고 생각하고, 생한하고래를통용 네. 다그렇죠아 우리 의우래의통용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음?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현재는 힘을 내니 이해해야 한다. 네. 안, 안, 안. 그렇죠. 큰, 큰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 내용이 나오요 우리가 그 책에 대한 기본 계정 속에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음. 이루는데 그렇죠. 어, 우리가 어, 매일 일할 때 음? 나는 말을 잘 아, 봤대요. 음? 어, 나는 결국 그 나의 목표에 잘 달하고 목적을 풀어주는 게좀더좋뭐 나는 음. 어, 매일 음? 동기부여를 매일 할표고지해야 돼요. 음. 음? 나는 그, 어, 여행, 그면서여행하는거는데내가그 날, 그의 나이에 군대그대에 대한 그을 그렇죠. 응? 응? 그렇죠. 그렇죠. 근 현재를 정해 열에홉록할게요 신기하게... 네. 네. 이게 가지옛날 이래요. 자, 오늘 날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렇죠. 요 음. 음. 음.